자, 메이크업은 끝났군요 우리 또 재영쌤이 이긴 머리를 또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안녕하세요, 재영쌤입니다. 네. <웃음> 진행해야 요 여러분, 무슨 머리를 할까요, 오늘? 하트입니다. 하트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머리는. 하트가 뭐야? 이거, 이거? 네. 넌! 반 성! 만만뒀, 미노? <웃음> 야 이거 너무 만만 <웃음> <웃음> 짜잔! 아, 짜잔,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짜잔. 어, 유튜버, 유튜버 다 됐어. 와, <웃음> 아, 이런 머리가 된다고? 아, 신기하다. 너 진짜 안 해보던 머리야. 최대님 제가 처음 해보는 머리. 여러분 어떠십니까? 범민호. 청초로만. 늦각이 대학생. 늦가 늪가... <웃음> 만학도. 만학도. <웃음> <웃음> 완성. <웃음> 완성. 완성. <웃음> 아, 이건 <얘는> 좀 깊죠? 이거 누구야? 동원이랑 합치면 하트 되는. 거야. 아 원래 아, 그 동원이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트 되는. 거야. 팬이 보내준 건데 <웃음> 동원이랑 합치면. 이스가네 <웃음> 마티 이거 이거 마티 나 <웃음> 지금 얼마 만에 이거 먹는 건지 몰라 음식을 누나 응. 드세요 지금 빨리 같이 가지 튀김 음 가지 이런 이런 이런 음식을 한2주 만에 처음 먹는 거아 들래 지금 반가우니까 아니야 그거다 어, 어, 되고, 되고, 준비 다 되고. 아, 동화도 중도너왜 이렇게 키를 크게 하고 있어? 원래 이렇게 안 크잖아. 고장미호 <웃음> 190살이에요. 저 그렇게 안작거든요잠거까요 혹시 이게 그림이에요? 아니요. 이거 진, 거야. 진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 아, 가이로저 네. 이거 허리 너무 세서 가본 수처럼 된다고요? 아. 괜찮아. 올릴까 봐요. 그냥. 단간보다... 오늘은 머리를 좀 내리고 안경을 어떤걸 끼게 좋을까 이거는 너무 얼굴, 얼굴을 가리는거지 이거 은색 되게 가볍다 이거 의상 이제 두개 남았어요. 자 가봅시다. 고고. 몸정면 자. 자. 자. 자. 자. 고네 이거 안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 따라서 부르 한번 진짜 이제 간지 간지 백과 간지로. 아, 이카메라 저기 나오는 거예요? 어, 신기 반지. 수고한데.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인 것 같아요. 조금만 음, 힘드시다. 이 네. 네. 네. 네. 괜찮은데? 네. 음, 저, 너무 옷이... 많이 하시면 안 돼.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민족의대명절설날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들어가. 들어가시기. 저리 비키지 못할까? 어디? 옷을 벼라 입는 고생하셨어요 고생습니다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습니다습 안녕